오늘은 위자 위자 맞죠? 아, 원자 다음에 위 위형 위 차려내요 자, 겉에 있는 획은 조금 두껍게 속에 있는 획은 조금 얇게 이 겉옷은 두껍게 속옷은 얇게라는 원리죠 인간의 원리가 자연의 원리고 자연의 원리가 예술의 원리고 이 말은 쉽게 하지만 이 원리 하나 발견하기까지는 참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천하 그리고 또한 지붕획은 두껍지 않게 인간이 사는 집도 지붕이 너무 무거워지는 이렇게 오늘같이 눈이 많이 오는 날도 눈이 많이 덮이는 그 무게만으로도 부러지는 나무까지가 있고 남 유목민의 집 형태라고 말씀드렸었죠 텐트, 여기가 입구 텐트 입구는 햇빛이 잘 많이 드는 남쪽으로 한다 그래서 이 남성남자죠 그래서 저 남성남자가 그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한자가 만들어질 그러니까 이런 한자를 만든 그 민족이 있던 그곳은 농경민족이 아니라 유목민족이었을 것이다 이동식 주거 형태거든요 텐트라는 것은 마치 몽골 같은 지금 우리 민족이 양과 소를 많이 키워서 우족 양족 이런 편을 썼는데 우리 민족과 연관이 있죠 자, 부에 다양한 면으로 쓰다 보면 이런 재밌는 마띠엘이 나오는 겁니다 부에 여러 면으로 쓰느냐 못 쓰느냐 이것이 연륜을 또는 정법으로 배웠느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열여면열여면갑돌면각돌이 11면, 를 항상 불편하죠1돌이1면1면을골면루쓸수 있어야 11면, 11면, 1면반드면 편파성 때문에 붓이 망가진다는 거죠. 붓이 망가지면 획의 힘을 상면하죠 이 신자는 원숭이 신 등등의 의미가 있지만 금속의 의미가 있고요. 영신년 할때 이것은 어떤 금기운의 해라는 뜻이거든요. 막백 조 조시상 두 가지 상이 있는데 이 조. 우리가 흔히 조자령조라고 표현하죠. 조조조가 있고 조자령조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둑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치운 조,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다른 분은 여자분이라면 뭐 조인성조, 이렇게 표현할까요? 나라고 납작하게. 길지 않게 쓰는 게 중요하죠 나라국 때문에 여러 번 고생을 해 봐야 그런 감이 미리 잡히는 거죠 그러겠죠 붓의 다양한 면을 건드리며 써줄때 약간씩 층에 꼬이면서, 그러면서도 힘은 살아있을 때 나오는 다양한 획괴의 질. 조나라의 수도가 한 단이었는데, 이게 지금 한 단을 쓰려고 하는 것 같으네요. 그것은 지금 예기빈인 데, 예기빈한나라시대인데한 초한, 초한. 아, 그 전에 전 나라는 춘추장국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지명도 이어지고 있겠죠 전화 구수록 점을 안찍었지만 구수록인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임금왕이 아니죠 옆에 지금 참진 자가 써있는 건데 그러면 주로 전자 발음이 많이 납니다 뭔가 귀마이옥전 귀를 막는 옥이 있었나보죠 세상세 또는 인간세 30년을 뜻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세개 해가지고 쭉 하면은 10이 10이 10, 10이니까 30이 되죠. 그래서 한 세대는 30년을 뜻한다 이런 의미도 참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팽, 나라 이름 팽. 팽이란 나라가 있었나봐요. 팽성. 이것도 어느 성의 이름이죠. 속에는 작게. 그다가 밖으로는 넓은 복잡한 자인 만큼, 회계 굵기를 잘 조절해줘야 됩니다.